왜 자꾸 이렇게 S가 보이지? <웃음> 탑배우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 S 클러스? 계속 잘 돼. 이게 커리우먼 쪽이고 당당한 여성이다 이렇게 보여. 내가 부러워. 이성우는 조금 팍팍하다 길거리에 꽃이 있어. 그러면 은 냄새를 맡는 사람은 많지만 그걸 꺾어서 가지는 사람은 아직은 없다. 아, 한 3, 4년? 3, 4년에 홍기의 문이 있고 그걸 놓치면 평생 혼자 산다 소리가 나와. 안녕하세요. 중남구 망우동에 있는 오라신당의 오라이기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저희가 사주를 한명 가져왔어요. 응. 사주 좀 봐주세요. 응. 나 근데 솔직히 말해도 돼? 네. 나는 이런 사람 오면은 좀 외보러 왔어? 가? 이럴 것 같아. 티에 보면은 여기 음. 계시는 선녀님같이 팔방민, 팔색조뭐 이런 게 음. 들었다고 나와. 응. 이분이 제가 왜 가져왔냐면 응. 어떤 매체에 나와서 좀 엄청난 발언을 했어요. 그게 음. 좀진심이 그냥 자기가 조금 힘들어서 발언을 했다. 이렇게 보이고, 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사주에 도화도 있고, 폭염도 네. 있다. 그래서 장군 같은 기질도 있지만, 은 음. 여기 선녀님 같은 그런 팔색조, 팔방미 누구를 갖고 온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주가 좋다고 나왔을 때는 연예인이나 치면은 좀 S클래스 탑배우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 맞아요. 어, 어, 어. 그 이분 이성우는 좀 어때요? 이성우는 조금 박빡하다 왜요? 이 사람은 지금 자수성가를 해야 될 사람이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한우무를봤다이 소리가 나오고 그래서 남자는 주변에 없는 것이 아니야. 근데 있으나 인연이 체결이 안 됐다 그러지. 홍기를 한번 놓쳤다. 이렇게 보여. 아프로한 3, 4년? 3, 4년에 홍기의 문이 있고 3년 뒤에 옆에 남자가 있을 걸로 보이고 그걸 놓치면 평생 혼자 산다 소리가 나와. 혼자 살아도 이 분은 문제없네요응 문제없어 그걸 조금 즐기는 나의 사색과 나의 외로움을 좀 즐기는 음. 마이 라이프 뭐 이런 게 조금 있어 선생님 말씀대로 이분 S클래스급 응. 그 연예인이에요 어, 근데 네. S클래스도 S클래스인데 자꾸 이렇게 S가 보여아 <웃음> 그래요? 아 응. 뭔가 근데 그런 자리를 응. 언제까지 좀 유지를 할수있요쭉 있... 유지한다 지금 어. 나이가 좀 있으시잖아요 어, 어. 지금 50줄에 들었는데, 그래도 70, 80까지 갈것 같아. <웃음> 어, 그거 있잖아, 올로베요, 김혜자, 선생님? 어, 뭐 이런 것처럼 어 그렇게 TV에 나올 것 같아. 어, 그럼 뭐 성격이나 이런 거죠? 좀... 성격은 되게 탄탄한 어, 면도 있지만, 좀 여자, 여자한 것 같은. 꼭 외곽, 내유 같은 스타일이다. 음 속은 천상여자나, 겉으로는 조금 씩씩하다. 그러니까 팔색조, 팔방민, 다재다능한 거야. 뭐 만약에 작품을 선택한다 했어도 다 한다. 어, 어 그래. 그런 소리가 나와. 만약에 올해 응. 뭐 작품 같은 걸 하면은 응. 어느 정도까지 좀잘될수 있을까요? 계속 잘 돼. 이게 커리우먼쪽이고 응. 당당한 여성이다 이렇게 응. 보여. 이게 좋아. 내가 부러워. 어. 근데 내가 타고난 씨앗. 뭐 식구라든지 타고난 형편은 그렇게 녹록치 못했다. 누군지 알려드릴게요, 응. 이분. 맞아요, 선생님 말씀대로 S 클래스급의 배우 김혜수 씨 김혜수? 타짜의 네. 김혜수? 맞아요 최근에도 드라마 엄청 잘 됐어요 응. 그러니까 엄청... 뭐했지 슈룸? 슈로... 슈로... 슈로... 네, 뭐... 미안해 내가 TV를 잘안봐 얼마 전에 김혜수씨가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응. 응. 은퇴를 고민을 했었대요. 진심 아니고 심신이 힘들다 보니까 내면의 소리가 조금 나왔다 이렇게 보이고 음. 그런 것처럼 조금 부엌을 시키면이 음. 없지 않아 있다. 이분 집안에 뭐 형편이 안 좋아가지고 음. 완전 혼자 돈 벌고 음. 막 근데 이런 그런 사주에도 나와 있나요? 내가 그랬잖아 타고난 그거는 조금 박복하다 그런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있었고 마지막 그것 좀뭐 여쭤볼게요 참 진짜 다 가졌는데 응. 결혼을 안 하세요 응. 그래서 지금도 옆에 좀 남자가 없을까요, 이분? 봐봐, 길거리에 꽃이 있어. 그러면은 냄새를 맡는 사람은 많지만 그걸 꺾어서 가지는 사람은 아직은 없다. 이제 조금 본인도 조금 내려놓는 그런 게 있어. 그래서 3년 안에 결혼 안 하면 아마 80까지는 혼자 살것 같아.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될 점. 어, 크게 뭐 사고수나 많이 몸이 세약해지거나 그런 건 없고 뭐 미미한 접촉사고라든지 그것만 조심하면은 끝까지 필 꽃이다. 이렇게.